이끈트라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도 힘들어. 카드가 다한발딱 났는데 여기 여기 여기 간격이 한 번에 맞은 거 알아요? <웃음> 매번 한 번도 안 맞아가지고 막맞추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웃음> 이런 날도 있어야죠. 어, 그런 때 있잖아. 그냥 생각 없이 딱나는데딱 맞아 떨어지는 날. 어, 오늘 리딩 좋으려나 <웃음>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 1월달에. 어, 그래, 그렇죠? 다 싱숭생숭해. 왜 싱숭생숭할까요? 어, 아직 2022년이 덜 갔어. 어, 2022년의 끝은요, 입춘 전이에요. 어, 23년 2월 3일까지가 22년의 끝이야. 그래서 이, 이, 지금 1월달이 이게 추월이거든요추월 추궐, 소달, 소, 음에, 매... 소. 소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저기, 막, 종결됐건 종결되고, 어, 새로 시작할 그 내년을 위해서 뭔가가 해결돼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싱숭, 생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저기, 막, 그 추, 자, 수석이래. 설날도 있고, 그리고 뭐, 뭐, 제사상, 뭐, 요즘은 찰릴 일이 없으니까, 아무튼 왔다 갔다 이동해, 뭐, 지친 몸도 있고, 연말이 지났는데도, 내 사랑은 해결이 되지도 않고, 그래갖고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뭔가 딱 막혀서 내려가지도 않아.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머리, 머리 비우는 거, 듣고 웃는다 생각하고 그냥, 그냥 보세요. 큰 의미 담지 말고, 나도 살아봐서 다 알지, 다 알지.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넉넉고 들을, 들을 때가 있어.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아 진짜 끊어내려고 애를 써도 안 끊어지는 인연 머릿속에서 뱅뱅 돌거나 어, 마음속에서 뱅뱅 돌거나 어, 이거 다 끝나는가 싶은데도 뭔지 모르게 나를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어떤 마음 하나가 딱내 앞에 놓여있잖아. 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인연이다 해야 되는 건지 그냥 팔자련이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음.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속 시끄러울 때 있잖아요 음. 그래서 카드 뽑아놨습니다 음.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저는 1번 카드 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끊어 내려고 애를 써도 음, 안 끊어지는 인연 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그냥 이것도 인연이라 생각하고 팔자소건에다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여기는 진짜 그러네. 답답하다. 어 저기, 막, 이게,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침을 퇴뱉어갖고, 요즘도 그거 하나? 저 어렸을 때 말했는데. 침 퇴뱉어갖고 딱 치면 침이 튀기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이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음. 마음에서 여기는 놓이지가 않는다라고 봐요. 놓이지도 않고 답답하고 뭐이 사람 그 저게 있잖아요. 이 사람 저기 푸샤나뭐 이런 데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좀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감. 음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 봅시다. 음 그냥 팔자려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요. 이 마음이 꽤 오래되지 않았나? 어, 꽤 오래됐는데 그냥 한가당 뭔가 그그 그 뭐지? 그 이빨에 그 콩나물이 제대로 끼면은요. 아무리 허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 어,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아무리 해도 손으로 해도 안 되고, 요지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진짜 잘안 빠지는 그런 것들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에서 얘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빼려고 해도 자꾸 끊, 그, 요지를 이렇게 빼면 중간중간 끊겨갖고, 나중에 그게 꽉 물려갖고 안 빠지는 경우 있죠? 음. 선생님, 치실 사용하면 되는데요. 그러신 분 있어. 야, 이건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야. 치실이 없다 생각하고, 음. 그런 것처럼, 뭔가 한 가닥에 계속 남아있어서, 내 그, 저기 자꾸 신경에 쓰인다? 어. 그리고, 혹시 그런 거있어내 친구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 친구 사진에 그 사람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좀 해맑어 보이기도 하고, 막, 그렇,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이 카드는. 답답하다 응, 답답하다 응.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응. 이 몸은 하나인데 마음은 왜 여, 여러 가닥인지 응. 여러 여러 가닥인지 나도 모르겠다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응. 너왜 그러고 사니 뭐 이런 이렇게 어. 왜 그러고 사니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참 많이 아끼지 아니하였는가 어, 아끼지 아니하였겠는가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성격상 뭐이러쿵저러쿵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있다 그래야 되나 어, 가다듬으면서 있다 음, 그렇게 보여요 혼자서 그 모든 그 인간의 고뇌나 어떤 감정들 이런거 있잖아요 혼자서 삭히고 정리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음, 애를 쓰고 있다 어디 봅시다 흠. 근데 여러분은 이거 성격인것 같아 어, 성격이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딱히 딱 내려놓기도 힘들것 같은데 음. 여러분 좀 힘들어요 조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 사람 만약에 있고 싶은 사람이라면 조금 더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런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박빙이다. 이거 왜요?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이해가 안 가는데 일본 카드는 뭐 서로 서로 좋았던 기억들을 갖다가 부여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좋았던 기억만을 부여잡고 둘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좋았던 기억에서 이미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 사이에 많은 추억들이 엎어졌어. 많은 엎어졌고 어떤 실망감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억이 엎어졌는데 그 엎어진 추억이 나를 괴롭힌다 그래야 되나? 음. 엎어진 것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엎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 엎어진 기억에 빠져가지고 쌍방이 다 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서로를 원하기, 서로를 원하면서도 꽁하고 있지 아니한가? 카드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음. 두분뭐 이렇게 만약에 다툴 적에 서로 뭐옛날 이야기 끊내놓고 그때 네가 그랬잖아, 뭐 그럼 너도 그랬잖아. 음. 왜 너는 뭐 너는 그런 뭐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싸우시나들 그런 것 같은데. 음. 이 관계는요, 둘 다. 어, 한쪽이 아니야,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이 다 서로를 이기기는 빨리 빨리 이기는 힘들겠다, 괴로워도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왜 그런데요, 라면 왜긴 왜? 둘다 성격이 그러니까 그렇지. 음. 성격이 둘다 박빙이에요. 음. 둘다이이 이 관계는 연애할 때도 이거 뭐썸 올라타고 그러지 않았을까? 음. 모르지 또 이러다가 승 승질이 깊어서 서오라타다가또딱 또 후다닥 될 될라고 싶으면 또 후다닥 되는데 어 되기 전까지 사람의 애를 태운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이게 이제 쌍방이 다같둘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네 여기는 음 어,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라도 먼저 서, 어, 나서서 뭐 어떻게 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좀 저기 하지 음 그냥 멀찌감에서 지켜본다거나 아니면 그런거지 선생님 제가 뭘 하고 싶어도요 음, 뭐 하고 싶어도 어, 뭔가 어, 명분이 주어져야 되는게 아닌가 음, 명분이 주어져야 뭔가 할수 있는데 아직까진 명분이 없어요 그러실 분도 있겠다 음, 음, 명분이 뭐가 중요해 근데 이거 본 사람이 만약에 여자라고 하면 그 말이 틀리지도 않아. 음, 그말 틀리지도 않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음, 아이러니하다. 왜 갑자기 말이 없냐고요? 이게 언젠지 몰라서. 음, 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애매합니다. 어, 뭐가요? 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봐요. 어, 애매해. 아니, 둘, 둘이 이렇게 쌍방이 다 마음이 같은데,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에너지를 뽑고 있지? 음, 나는 음, 이거 둘다 자존심 싸움 하는 것 같아 그렇다가 이제 그 자존심 게임 하다가 서로 그런 거지 그래 뭐 이래 니가 이래도 그래 니가 그렇게 나오면 나는 이렇게 나온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이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자존심 싸움 하는 거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자존심 게임 음. 그렇게 하고서 딱 보니까 뭐, 와 진짜 와 진짜 대박 진짜 와 소름 네가 그렇게 나와 그래 그럼 난 이렇게 그건 또 그거 뭐, 뭐야 저 새끼 너 네가 그렇게 나와 그래 좋아 어, 나 그래 그래 그래 콜 싸움은 네가 걸었다 이거예요 음 싸움은 네가 걸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관계가 이두 분이 성향이 되게 비슷해 가지고 맞을 땐또 되게 잘 맞아 어떠한 이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같거든 근데 문제는 또 너무 같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지. 음, 둘중 하나가 좀 꾸부려 줘야 되는데 꾸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음, 꾸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싸울 때도 보면은요. 그냥 우리가 기분 예를 들어서 그냥 즉흥적으로 싸우다기보다는 싸울 때뭐그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어 미리 사, 싸움을 갖다 준비를 해놓고서 내 매뉴얼에 따라서 싸움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무슨 거냐라고 하면 그냥 단순한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은 그냥 밥 먹다가도 툭탁거리고 뭐 하다가도 툭탁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치 그 글로리에서처럼 싸움을 갖다가 오래전서부터 준비하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음. 아왜 그렇게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 음.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지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 개중에는 그런 것 개중에는 뭐 법적인 연루나 이런 것도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몇이나 되겠어. 음 응. 그거 준비하는 사람도 있겠거니 싶어.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극소수고 여기서는 자존심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자존심 게임하고 서로 네가 와 어, 네가 네가 무릎을 꿇으면 내가 마음을 어, 풀어줄 수 있고 뭐 이런 것 같아. 니가 마음을 마음을 갖다가 음, 니가 서로 니가 와라 그러는 수도 있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또 이게, 이게 그런거 같아. 그렇게 하고 이게 뜻대로 안 돼. 그래, 그럼 그래, 럼그 그래, 니네 맘대로 하셔. 니네 맘대로 하셔. 흥하고 돌아섰다가 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 서로 니가 와, 니가 이러는 거지. 음, 여기는요, 이렇게 문자로나 이런 것도 되게 싸울 거 같아. 아니면 여기 여기는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같이 뭐그 같이 비즈니스를 갖다가 동업을 했던 친구 응. 동업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남녀끼리 그러니까 이게 어, 인연이 잘안 끝나지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저기 막 케이스가 보이는 게 동업을 해가지고 어떤 서류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거나 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이혼 문제로 아니 뭔가가 아직 남아 있다거나 아직 그 이혼을 갖다가 그걸 이걸 해놓고서 아직 제출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 제출이 된 상태가 아니라 제출을 하려 대기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응 어, 아니면 그냥 자존심 싸움하는 거지 이제이 이, 근데 다 똑같은 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요 쉽지가 않아 어, 왜 쉽지가 않냐라고 하면은요 어, 계속 어, 이게 그거 계속 깐족거리든가 아니면 계속 거슬리든가 어. 근데 문제는 이 깐, 깐족거리든 거슬리든 정리를 못해요 어, 뭔가 있어 둘 사이에 뭔가 있어 뭐 저기 아까도 그랬잖아 동업이변은 정리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 이별 중입니다 라고 하면 은 서류를 어떻게 쓰는 과정에서 뭔가 조율이 안될 수도 있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거나 서로 아 서로 뺏으려고 하거나 똑같은 말이지 서로 가지려고 하거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냥 연인이었으면 어 조금 사정은 달라져요. 어그 저기 막 만약에 그냥 연인이었으면 그 그런 그 그런 걸 수도 있어. 상대방에 대해서 이간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틀려. 상대방에서 이간질을 하, 이간질을 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 저기 막 그런 거 있잖아. 저기 막 내가 억울하네, 니가 억울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러니까 상, 상황, 청에, 사, 사,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웃음> 이게, 이 타로카드 리딩은요. 중간에 말이 꼬여도 어떻게 안 돼. 어, 그냥 쭉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어, 상황, 처향, 사,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만약에 그러신 사람 있어요. 이 우리가 멀어지게 된게그 인간이 양다리를 거쳤어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멀어진 케이스도 있어. 근데 그거는요. 어 쌍방의 마음이라고 보기는 힘들어. 처음에는 쌍방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어 나중에 가 가지고 그게 어 조금 음그 한쪽이 떨어져나갔다? 어, 끈떨어진, 어, 끈떨어진 연이 된게 아닌가. 어, 뭐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에, 그, 그 저기 막 그쪽하고도 좀 의견 주율이 안 됐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둘중 하나가 심각한 어 저기 막 그렇게까지 나 그렇게까지 뭐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 조금 둘중 하나가. 그 약간 공주병 왕자병 그런 것마냥 어 네가 나한테 좀 대, 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게좀안 됐어 어, 그냥 좀 대접을 너무 받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런 부변에 있어서 요즘에 누가 대접을 해주나 어 아니 대접 받고 싶으면 아니면 돈을 쓰든가. 그러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를 부려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줘야지 움직이지. 주 주는 것은 얻고서 뭐대전만 받기 원하면 그걸 누가 해주겠냐고요. 뭐라도 돈을 펑펑 쓰면서 오빠 클래스 촥 그냥 언니 클래스 촥 해야지 뭘 사든지 말든지 하지. 나오는 거나 도 없는데 뭐 바라기만 하면 이렇게 되나? 그래서 안 됐어요. 아무튼, 음. 그래서 여기는요. 그런 문제가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자유를 찾을 수는 없겠다. 그 문제가,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이 인연은요. 서로 각자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음. 그냥 홀가분하게 떠나게 될수 있겠다. 이 관계에서. 그러나 이 그, 그것이 서류상의 무엇인가 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는 완전히 인연이 끊어지기가 힘들다. 그것이 어떤 서류이든지 간에 음, 어떤 서류인지 간에 그게 해결돼야지 된다. 그래서 그게 해결되지 않아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음, 무슨 서류인지는 여러분이 더알거 아니에요. 어, 동업해갖고 어떤 금전적인 서류인지 어 뭔가 그뭐 주고받을 게 남았다든지 아니면 이혼 중인데 뭔가 합의가 되지 않아서 내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얻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계속 이게 이렇게 어질질질질질질 끌려가는 건지 만약에 연인 사회라고 한다면은 어, 그렇죠 연인 사회라고 하면은. 이 맞아요. 연인 사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서류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를 갖다가 클리어하게 밝히고 갈 뭔가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 그런, 그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냥 내가 똥 밟았다 싶고 물러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이거는요. 이게 다 해결이 돼야지 어,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느 정도의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어, 솔직해질 건 솔직해집시다. 사람이 왜냐면 그리고 둘의 성향이 너무 비슷해갖고 정말 맞았을 때는 잘 맞았을 거야. 어, 자기야 여보야 하면서 하하호호하고 잘 맞았을 텐데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둘다 뒤끝이 있, 드, 뒤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싸울 때도 내가 아까도 그랬죠. 계획이 다 되겠다고 즉 여기는 절대 즉흥적으로 싸우는 거 없어. 어, 즉흥적으로 싸우는 고막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음, 미리 뭐 어떤 대사나, 대사나 받아칠 것 같다가 다 생각해놓고 있다라는 거지 자 암튼 1번 카드는요 서류상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 저, 그래야지 인연이 끝난다. 만약에 이게 연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밝혀져야 될것 같다. 완전히 밝혀서 자잘못을 갖다가 탁 가려야지만 이 상황에서 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 관계는 안 끝난다. 왜요? 라고 한다면 둘다 성향이 같아요. 음, 둘다 성향이 같아서 그걸 갖다가 밝히지 않고서는 잠이 안 와.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1번 카드 리딩 어, 즐거우셨나요? 그렇 어, 즐거운 즐거운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어, 어, 저기마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끊어내려 애써도 안 끊어지는 인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인연이라 해야 되는 건지 팔자라디 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생각이 많으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음음 음. 일이 그 저기 막 그런 것 같아. 여, 여기는요 어 일이, 그, 그, 어, 뭐라 그러냐면 쉽게, 그런 거,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어, 분명하게 하고 싶은데도, 이게 안 돼. 왜안 되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의, 어, 변명들이 너무, 어, 이 사람의 변명이, 너무 철, 철저해가지고, 장군하면 멍군하고, 장군하면 멍군한다? 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걸 떠난 거야 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곁을 떠난 건지 아니면 적반하장으로 네가 그렇게 나오면 네, 네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끝내 하고서 이 사람이 간 건지 그런 케이스 많아요 그 저기 뭐야 도둑이 지발적이다고 아또그 지가 오히려 더더승질 내고서 가는 케이스들도 많아 잘못도 지가 해놓고 어디 봅시다. 근데 여기서는요, 이 사람이 배신을 때렸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생긴 배신은 아니지 싶어요. 음, 어영부영하다 생긴 배신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라고 하면은 좀 오래 뭐한두 뭐 번에 한두번 실수했다고 걸림. 걸린 건 아니다 라는 거지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속인게 아닌가 왜 그러냐라 이 사람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지 응. 나름 나름 철도 철미하게 준비를 했다 그런데 들켜버렸다 라는 거야 들켜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말이 안돼 응, 어, 말이 안 돼요. 이 사람은 뭐, 말로서, 말로 당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음, 이게 상대방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지만, 어, 이 카드를 남자가 뽑았을 수도 있잖아요. 어, 여자가 뽑았을 수도 있고, 성별이 뭐든지 상관없이 말로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 어, 말로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했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게 말하다 보면 말려.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쉽, 쉽게를 만들 정도로 말하는 뭐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들은 조금 단순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을 갖다가 말로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착하면 너 이거 하면은 이거 하고서 그냥 그, 그 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 여기 있어 이거 예창 여기 있어 이게 어디서 야너 지금 너너너 너, 너 환자야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어 너는 뭐 내가 누구하고 말만 해도 다 바람이니 뭐 이런 것처럼 음. 호의를 베풀어도 야 그러면 사회생활하면서 음, 호의를 베풀는데 뭐 내가 뭐 남자한테만 베풀어야 돼 내가 남자니까 내가 여자니까 여자한테만 베풀어야 돼야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 해. 어, 너 미절이야? 뭐, 이랬을 수도 있, 어 있단 말이지. 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말이 안 돼. 음. 그래서, 저기, 뭐, 당해내질 못 하는 게아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와, 나, 와, 나, 진짜. 씨, 여러분들은 벙벙 뛰다가만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음. 반, 격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욱, 욱, 욱, 욱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어어어 하다가, 야, 나, 너 이렇게 할 거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고 치 가버렸을 수도 있어. 음 여러분들이 조금 성격이 어, 이 사람에 비해서는 좀 단순한 게 아닌가 단순하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속을 훤에 다 읽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니까 당해낼 수가 없다. 이건 무슨 수로 당해내요? 어. 그래서 이, 이 여기는요. 카드상으로 보면, 음, 이게 뭘까요? 갑자기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인간 냄새가 좀 나잖아. 어, 인간 냄새가 나는 음, 소주하고 삼겹살 쫙 어, 저기하고서 여자, 이 카드를 뽑은 사람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사람이 사람 냄새가 좀 나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뭐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그런가 또 싶기도 했을 것 같아 성격이 이 지금 이 관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그닥 의심하지 않았을 수 있어. 어, 내가 오버했나? 싶기도 하고, 어, 성격이 워낙 털털하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미안한 거네, 어, 그래, 어, 어, 미, 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성격이 좋네. 둘중 하나의 성격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사람이, 그, 자잘하지가 않아. 자잘하지가 않다라고 봐.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썼던 거는, 그냥, 그, 뭐지?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예민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음, 여러분들은 좋은 관계를 갖다가 깨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깨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동상이몽이라 그러잖아. 동상이몽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두고 가, 만, 어, 예, 이거 봐, 깨졌잖아요. 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뭐, 상대방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냐하면이 사람 반드시 후회하고 다시 와요. 음. 더안 뽑아보고도요? 글쎄, 더 뽑아볼까, 그럼? <웃음> 어. 저기, 뭐,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 둘중 하나는, 그런 것 같아. 이 관계에 대해서, 어, 이 관계가, 저기, 막 그래도 나름 경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경고해요. 어, 나름 경고하다 어, 생각하게 했는데, 이게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도 찾아봐야 되고, 이게 둘중 하나의 짝사랑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나, 나는, 상대방의 마음이 나와 같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거 이 마음은 이 둘의 관계에 대한 마음은 한 사람의 마음의 바램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상대방은 이렇게까지 관계를 갖다가 가져갈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지. 음 맞아요. 음. 왜냐하면은 항상 어, 새로운 뭔가를 그렸다라고 해야 되나? 음, 여기는 둘중 하나가 떠날 준비를 갖다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떠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 음, 맞아요. 음,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 이게 남녀 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어. 하기사 뭐내 가족하고도 머리가 크게 되면 의견이 엇갈리는데, 음 그래서 여기는 어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음 끝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음 그런 것 같은데, 떨어진 거니까 여기 다 놓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보고 있다. 아니면, 아니면 여기는 음, 뭔가 새로운 것이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로운 것이 뭔가? 뭐가, 뭐가 올까? 라고 하면은요. 근데 여러분은 별로, 음, 별로 새로운 그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원하지 않겠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귀찮다라는 거 여기 저기만 떠나갔다 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은데 갔다가 다시 오는 커플 많죠 여기 열떠 그, 갔다가 올라고 하니까 이거 본거 아니에요? 음. 예 한번 끝났고 여러분을 갖다가 두고 떠나섰던건 맞아 떠나섰던 것도 맞는데 훌훌 다 털어버리고 떠났는데 다 털어버리고 떠나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만약에 연러온 커플이라면 쉽게 연락한 건 아닐 거예요 음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여러분 하고 있을 때 마음이 어 어, 그 상태가 어땠는지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어,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이,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오려고 하는 마음을 보니까, 이, 같이 있었을 때 몰랐던 마음을 갖다가 이 사람이 알게 된게 아닌가? 음,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 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다른 곳으로 간게 맞아요. 간게 맞지만, 그 사람하고는 안 됐지 싶어요. 그 사람하고는 안 됐어요. 그리고 딱히 어떠한 뭐 심각한 관계로 발전했다 보기도 조금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사만 혼자가만의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남자들이 이래요. 여러분의 좋은 점을 갖다가 가고 나니까 깨달을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비교가 되거든. 아, 이, 떠나보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진국이었네. 떠나가가지고, 저게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시 돌아올 기회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줬을 수도 있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면, 여기는요, 이걸 받아줄 만큼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 뭐, 깊은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는 그 깊은 관계는 뭐, 결혼해서, 뭐, 애를 갖다가 낳고, 뭐, 10년, 20년, 그런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겠다. 아, 그렇게 많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도 뭐 이렇게 오다가다 만난 인연은 아니지 조금 그래도 또 연식이 됐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많은 연식은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만큼 상처를 줄 정도면 그래도 한두 달된 커플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배신감을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니까 음. 그렇다 보니까, 근데, 가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털털하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라는 걸이 사람이 깨달은 게 아닌가? 내가 그때 철이 없었다. 그니까, 좀 생각이 없이 그냥, 어, 그냥 무턱대고 간게 아닌가 싶어요. 음, 거의 바로 안 됐어요. 음, 거의 바로 안 됐어요. 이 사람만의 착각이었어요, 그거는. 이 사람만의 착각이었다. 음. 그래서 안됐다라고 봐요. 이 사람이 여러분의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는 거 아닌가? 팔자려나하고 받아들여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이 남긴 남았잖아. 물론 믿기는 미워요. 믿고 그게 앙금이 남아있는 건 맞아. 어, 앙금이 남아있고 네가 그때 나한테 이래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찾아오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맞아요. 어 맞지만 그래도 쪽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다라고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음,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음. 그 여러분도 지금 그 생각 중이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걸 갖다가 보는 게 아닌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 음, 근데 얘기는 해봐요. 어, 얘기는 한다라고 나오네. 둘이 어느 정도 조율은 하겠다 싶어. 어, 결과는 솔직히 그,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뭐, 둘중 하나 아니겠어요? 끝나든가 이어지든가. <웃음> 그건 누구나 다할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겠지. 이 사람의 지금 이 사람이. 그, 여러분들을 한번 떠나갔을 적에, 떠나가서, 여러분, 떠나가면서 여러분한테 비수를 얼만큼 꼽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겠지. 그건 각자의 문제잖아요. 어. 이, 지금 이게 제너럴인데그 무게의 크기를 다 어떻게 알겠어. 너무 무거워서 배신감에 치를 떤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러나, 어, 그 정도는 아니다. 어, 쉽 그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나, 나, 이 카드상 보면은요, 그렇게 뭐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어, 그렇게 뭐 대단하게 나쁘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나쁜 놈이라는 거지. 일반적인 나쁜, 대단한 나쁜 놈도 아니야. 그렇게 하고, 이 사람한테 한번 정도는 기회를 더 줘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래도 나름 자기 앞가림은 해요. 뭐, 대단하게, 뭐, 그런, 뭐, 직업이 좋고 그렇지는 않아.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사람보다 낫지 않을까. 음. 그, 그, 런데 여러분들하고 이 사람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나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열정을 갖고 하는 일이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지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리가 별벌리 그닥 그, 그냥 눈부시지는 않아도, 이 사람이, 어, 좀 이렇게 오래된 직업일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이 일을 갖다가 뭐 전문적으로 배웠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차 정비소다. 그러면은, 그거 갖다 배워서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꼭 정비소란 뜻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저기, 막 뭐, 미래는 우리가 그래도 나아질 거다라는 어떤 건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그렇게 빛을 바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먹 기구식으로 무슨, 뭐, 그런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어, 자기가 하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그 저기 만 학업은 완료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기술직이면 기술직, 몸은 모처럼 자기 그 수업은 다 그, 배워서 이걸 갖다가 하는 사람이라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배움이 없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나가는 거는 여러분이 더잘 나갈 수 있겠지만 미래를 본다면 이 사람이 조금 더 낫지 않은가. 그래서 쪽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조금 뭐랄까 가능성을 두고서 가능성을 두고 이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한 번에 더 기회를 줄 것이고 아이 그도 저도 다 싫어요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냥 끝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한 그러면은 몇대 몇이냐라고 본다면은 6대4 음, 기회를 주는 쪽이 더많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면 이번 달이 이런 걸다 해결해야 되는 달은 맞아. 아, 맞고 내 네, 다음 달서부터는 새롭게 들어가야 되는 달이니까 용서할 사람은 또 후딱 용서하고 이번 달 안에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 네 이번 카드 어, 시청해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상상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보아요 제목이 가렸어 끊어내려 해도 안 끊어지는 인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연이라 이것도 인연이라고 뭐 해야 되는건지 그냥 팔자서관인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도 애매 하시죠 음. 애매 하다가 음. 어디 봅시다 그래도 이 사람 카드상에서 볼때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어저 선생님 그 사람 조금 성격이 힘들어요 막 그럴 수 있어 그건 그래 그렇지만 뭐나 자기 아까림 정도는 할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음 자기 아까림 정도는 할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남자가 자기 아까림 하면 요 이쁘 보여요 <웃음>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자기 악가림도 못하는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어. 그래서 자기 악가림 하면 그래도 일단 거기서 후한 점수는 줘 음. 적어도 자기 악가림을 하면은 그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는 안 입힐 거 아니야 어. 피해만 안 입어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해요 덕을 못 보더라도 피해만 안 입으면 음. 어디 봅시다 생각이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많다. 이 사람이 언제 와주려나? 라고 그걸 갖다가 저기 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싶어요.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 왔으면 좋겠는데 좀 미련이 남을 수도 있고 여기는 미련이 남기는 남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이게 헤어짐도 여기는 그냥 감정적으로 헤어진 게 아니지 싶다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것 같다가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미련이 남았으니까 근데 여기 헤어짐은요 그냥 그, 감정적으로, 그래, 우리 이럴 거면 헤어져 하고, 그래, 그래, 나도 너한테 지긋지긋한, 했던 참이다. 그래, 어, 저기, 막, 뭐 어, 저기, 막, 말 나온 김에, 그래, 뿌리를 뽑자. 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음, 여기는 천천히, 천천히, 어, 헤어져야 되나. 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기까지 왔을 때에는, 그래도 이것이 쉽게 헤어, 쉽게 결정을 내리고 헤어진 이별이었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근데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지 안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미치는 거지 안 끊어지니까 짜증도 나고 음. 짜증도 나고, 뭐, 듣고, 아, 듣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 듣고 싶지도 않은왜안 끊어지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어 아, 나 진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나도 진짜, 뉴페 만나고 싶은데, 어 아, 뉴페 만나던, 아니면 뭐, 뭐라, 뭐, 저기, 뭐, 조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있다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왜안 되는 것이요? 라는 것 같아요, 카드에서. 왜안 되는 걸까요, 왜? 왜안 되긴 왜안 돼? 저기, 뭐야. 말도 차야 기운다고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안 되는 거지. 답답하죠. 어, 이번 달엔 답답할 것 같아. 답답해 미치겠노라. 카드에서 그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뭐 듣고 싶은 말도 없고 듣기도 싫고 답답하고 어. 가만히 있는데도 답답해. <웃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도요. 속, 속이 답답하다.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이고 이거 쌍방이 다 답답하네. 이 사람이 좀 답답한 사람이긴 해요. 좀 답답한 사람이긴 하다. 아, 좀 어떻게 보면 은 여기는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 이거 두개 나왔죠? 이거 행맨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얼마나 진짜 답답한지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답답해요. 내가 계속 답답하다, 답답하다 하잖아. 드에서 풍기는 게 너무 답답해. 음. 답답하다. 듣기도 싫다. 아이, 듣기도 싫고. 음. 뭐 진실한 마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것 같아요. 진실한,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진실이. 음. 진실이 무엇이고 진심이 무엇이냐. 음. 그쳐나 어, 저기 막그 내가 내게 주었던 사랑에 대해서 어? 난 진짜 그 가슴에 좀 남았지 않을까 어, 어 저기 막그 옛날에 그 안방마님들 조광지처가 보면 남자가 하는 짓을 다 보면서도 하, 하. 그렇게 하면서 책을 책을 갖다가 사서 삼경 넘기고 앉아 있잖아. 그 마음이야 다 어, 그 조광지처가 남편이 기집질하는 거 보고서도 사서 삼경 넘기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지. 그런데도 왜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도 왜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남녀 그래도 살을 섞었으니까라는 거예요. 음,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그냥, 어. 이게 왜왜왜 왜. 왜, 왜, 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아이고 이거는 허벅지 찐 허벅지를 갖다 송곳으로 찌르는 게 아니라니까 사서삼경이라니까 음이 사람한테는 간간히 그래도 그 저기 뭐 cpr은 해주지 않을까 cpr 들어오나요 간간히 잊을만하면 한 번씩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어. 그도 이것도 다 이사라면 다 계획에 있는 거야. 너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말 있잖아. 그런 거라니까. 음. 음. 그래서 여기는 간간히 CPR이 들어와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요. 음.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은 간간에 cpr이 들어와 여러분이 잊을만하면 한번씩 잊을만하면 한번씩 왜요 라고 왜긴 왜야 좋으니까 그런거지 어, 좋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런 교류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어, 거의 없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연락이 오겠다 응, 한 번씩은 연락이 오겠다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처럼 그렇게 어, 잘 하지 않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거, 그런 데 있어서 그럼, 그럴 수도 있지 가끔 연락이 오면은 여러분 이 사람이 그냥 투덜투덜 되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 투덜투덜 댈려냐고 하면은 그냥 자기 마음을 갖다가 알아줘라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 어 그래서 하소연 좀 들어달라고 오는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더 짜증나지. 뭐 내가 지그환원에서 보면 그 저기 막그 무더기가 무더기가 세자의 말을 갖다가 옹졸한 마음을 갖다가 다 받아주는 것처럼 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그러는 그렇게 그냥 투덜투덜투덜 투덜 되는 게 아닌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지 투덜투덜 되니까 뭐 내가 뭐 있지 전 그러면은 여자, 여자친구라도 사귀든가. 만약에 여, 이게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 어, 남자,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남자친구라도 생기든가. 왜 나한테 그러냐?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 어떤 애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갈곳 없는 마음, 그 아무도 이해 못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좀 여러분한테 그냥 투덜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그렇잖아 이게 과거의 연인이라면 너랑 너랑 연인 관계도 끝났는데 아귀찮 여러분은 귀찮을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이게 왜왜 왜 나한테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데 어,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딸리 없다 여러분 아니면 음.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아쉬움이나 이런건 남은거는 맞아요 남은것도 맞긴 맞지만 꼭 뭐를 어떻게 해보자 라는게 보다는 뭐를 해보려보다는 그냥 뭐 이런저런 일 생길 때 여러분들은 뭐 그냥 들어만 주는 것도 이 사람은 음, 땡큐 하는게 아닌가 싶어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도 제대로 안해줘 그럴 수밖에 없지 여러분은 그걸 갖다가 솔직히 이 사람이요 이 카드상에 보면은 여러분 말고 다른 이성이 생겨서 간 걸로 나오는데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뭐 아니면은 뭐뭐 뭐, 뭐 자기 그 그 뭐지 갈곳 없는 마음을 갖다가 이성들에게 하소연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거라는 거지. 근데 뭐가 이쁘다고 이걸 해주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많아요. 모든 이렇게 모든 생각을 갖다가 이상 약간 결정장에 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그. 너, 너랑 나랑 헤어졌다는 것도 까먹고 전화해 가지고 혜미야 어, 혜미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누구한테 저길 했는데 여자들은 마음이 다 이러냐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어 어우 진짜 한대 까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어 그런 거라는 라 거야 아니 왜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 하지 얘는 음 답답해요 마음 털올 데가 없다 음, 음 여러분도 짜증 나겠는데 이런 거다 들어줘 왜 남이 그 음 남이 그런 것까지다 러브 스토리까지 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어, 그게 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냐 여러분한테 마음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있잖아 질투 작전 비슷한 거여러분그 남자도 여자도 그런 거 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있어 그러면 괜히 옆에 사람한테 더 다정하게 구는 것처럼 어쩌면은 이 사람도 이게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지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하고 좀더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좀이 있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자기 마음을 갖다가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마음도 있기는 한것 같아. 이이 이, 이 사람이 꼭한 눈을 팔았다라기보다는 물론 한눈판 사람도 있기는 해, 있기는 하겠어요. 그렇지만 반드시는 아니다라고 봐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바람을 피겠습니까? 학에서 바람을 안피는 사람보다 피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그, 뭐지, 어, 그 남녀 간의 모든 하야가 이런 걸 갖다 좀 진솔하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닌 것 같아. 어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여러분들 마음에 쏙안들수 있겠지만 이 사람도 오랜 생각을 한것 같은데, 음 응. 그래서 그냥 들어봐 주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뭐 다시 사겨라 말아가 아니라. 그냥 들어봐 줘도 상관이 없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금전적으로도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상황이 조금 안 좋아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오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어 여러분들에 대한 진짜 마음이 남아 있어서 오고자 하는 건지는 조금 더어 저기, 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라면은요, 그런 건 있어. 그, 뭐, 뭐, 뭐냐, 라고 하면은, 내가 어려울 때이 사람을 받아서 돌봐주면은,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그것만 쏙 빼먹고 뒤통수 치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제외하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으면, 뭐 그닥 나쁘지는 않아. 그러나 이 사람이 나한테 뒤통수를 치고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딱그 정도까지만 하라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 이, 여, 이 사람이 다른 대책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은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그렇게 통박을 굴리고 어느 정도 연락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다른 대책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같다가이 사람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여러분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똑하다, 똑똑해요. 정황, 상황, 어, 상황 그 판단 능력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기대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기대를 갖고 오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팔자다 아니다라고 그걸 갖다가 말하기 이전에 그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분석이 맞다면 뭐 여러분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음 근데 어 그런 거는 있어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이 사람도 다 다른 대안이 없고 너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패자 부활 자는 아니지 그냥 다시 부활하자 어관 관계를 부활하자 이런 이러한 순수한 치지면에 속해. 어, 그런 거 괜찮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가오는 게, 그, 어, 여러분들의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을 반드시하게 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야해헤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좋아. 나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는 이렇게까지만 하자. 어, 딱 선을 거요.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저기 막 자, 자신의 속마음을 갖다가 그때 되면 나오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진짜 여러분한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 그냥 이런 상태라도 나를 받아준다면은 내가 너한테 기꺼이 어떤 희생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준비가 돼있다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받아들일 것이고 이 사람의 목적이 여러분의 금전적인 그 여유 때문에 그 자기가 지금 금전적으로 힘드니까 그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는 것이라면 아마 이 사람 스스로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근데 한번 하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 이 사람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데 그 정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독하게 먹고 금전적으로 지원을 갖다가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한번두번 번 하다 보면 어, 한번두번 번 하다 보면 은톡박 굴리고 알아서 만약에 진, 진실한 진 사랑이다 라고 하면 은뭐 그래도 상관없다. 어, 내가 내 죄를 인정하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건 당연하다 하고 받아들일 것이고 만약에 이게 그것이 아니고 진짜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오면 떨어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기 어렵다 라고 하면 은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하면 결정을 할 거라 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굳이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어, 여러분의 결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은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어, 아니면 나도 개털이다 이러던가 어, 나도 개털인데 연애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어, 다 너도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딱 하다 보면은 음.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 금전관계만 철저하게 하라. 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머물건지 떠날건지 스스로 알아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팔자런니 하고 그냥 놓아버리지 말고 이 사람이 거기까지 계산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주제죠. 그때는 <웃음>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끊어내려 애써도 안 끊어지는 인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음아 팔자라니 하고 받아들여드려야 하는 건지 애매하신가요? 어디 봅시다 흠 이게 뭐지요? 이 사람은 왜? 음, 이게, 무슨, 이게 여러, 이,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인가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건가? 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한동안 눈에 안 띄다가 나타나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 나요. 한동안 눈에, 여러분 눈에 안띈것 같아, 헤어지고 나서. 뭐왜 하라고 왜 그래 저기 막 그냥 자기 뭐 그냥 방 안에 갇혀서 자기 일만 했을 수 있고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도 그렇게 성격이 막 활달하고 외성적인 성격은 아닌 것 같아 응. 나름 방 안에 틀어박혀서 응. 그 서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했던 서운했던 점이나 어, 뭐 이런 저런 점들 내가 딱곱씹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곱씹으면서 말고 <웃음> 생각하면서 그냥 그냥 있었어요. 뭐 어디 다닌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게 하다가 그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 뭐 푸샤 하나씩 보다 보니까 또호기심도 생기고 또 간간히 또 그랬었던 것 같네. 음 근데 이제 자세히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상처가 이게 눈에 보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의 상처가 눈에 보인다 이런저런 문제들 여기는 그래도 사귄 지꽤 됐나 본데 음, 그런 것 같아요. 사귄 지꽤 됐고 어떠한 여기는 이 사람하고 헤어짐으로서 인해서 어, 좀 많은 인간관계들이 저기 막. 뭐 허물어졌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응, 허물 왜냐하면 이게 이두 사람이 헤어지면은요, 그냥 그래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하고 딱 헤어질 수 있는 가벼운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이 느낌이 이 주, 그, 겹지인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헤어지게 되면, 헤어지게 되면, 이 지인 문제서부터 조금 복잡하지 않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쉽게 헤어졌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어. 왜냐하면 뭐 헤어진다 해도 뭐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수도 있는 사이일 수도 있고 겹진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아나걔 오니까 나 안가 이거 완전 초딩초딩 하잖아 그렇다고 또 거기다 대고 또 가서 또, 또 서먹서먹해 하면서 또 거기서 얘기하기도 뭐하고 좀애매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좀 헤어지는 것도 좀 찜찜했다라고 봐 헤어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뭐, 뭐, 어, 보는 게 아닌가? 끊어내고 싶은데, 이게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거지. 자꾸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 이 사람은요, 여러분은, 여러분, 이 상처받은 사람이 여러분인갑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여기 관계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가족한테 조금, 음, 냉정하게 대한 것도 있지 않을까? 어, 냉정하게 대하 거나 무시했거나. 어, 여러분의 가족을 무시했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을 수 있겠다. 왜냐라고 하면은 음. 이 사람은 조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하는 성향이 있다는데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어, 많이 있고, 좀, 그, 그런 말을 좀할 때만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지 기분이 그, 거그 시기 하면, 어, 좀 말을 갖다가 안 그래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퍽퍽 입힌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그 뇌구조를 갖다가 참 궁금하게 생각해가지고, 이, 너의 뇌구조가 어떤 건지 참, 참 파헤쳐보기도 했었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이 더이 사람을 못 잊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여러분들이 마음이 조금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분석형이고 여러분들은 어정어 어, 쌓였던 정. 그 쌓였던 정의 기가, 쌓였던 것에 비,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 분석형이고 있어. 여러분 마음형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이 관계에 대한 애착이 더 많지 않겠는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기가 조금 힘들다라고 봐요 음 그런 것 같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기가 힘들다 음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갖다가 조금 더 뭐랄까 와, 그 웃음이 가득한 관계? 어 그런 행복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이거는요 조금 생각이 살짝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복과 이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은 좀 다르지 않할까 싶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뭐 이렇게 꿈을 향해 뭐 어떠한 그 이상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은 이상이나 꿈이나 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가 어, 그런 걸로 위해서 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어 현실을 보고 산다라는 거야. 계산해서 탁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랑도 공식화 시키는 그 사람. 사랑 사랑 공식이 있는 사람이라라는 거지. 결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 여러분은 이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꿈만 먹고 사냐? 어떻게 꿈만 먹고 사냐? 어,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현실이 이런데. 응. 어. 그리고, 야, 너, 봐봐. 너, 너, 꼴, 꼴 봐봐. 여자가 그래서 쓰겠어? 너 길거리도 안 나가봐? 요즘 이렇게 하고 다니는 여자가 어딨어? 막, 이렇게 하 외모 디스도 좀 하고, 응. 어. 그리고 너네들 식구들은 그게 뭐냐, 하나같이 막, 어. 좀 말을 얄밉게 하는 타입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러분을 떠난 게 아주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있는 대로 긁어놓고, 어. 떠난 것 같아요. 어, 떠난 것 같다라고 봐. 아니면 여러분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요 그냥 당당하게 나 저기 막 오늘 늦어 어, 막 이런 식으로 어, 전화하지 마. 어, 나 전화해도 안 받을 거니까 전화하지 마. 이랬다던가나 오늘 늦어.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감추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이렇게 당당해? 어,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상처를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 근데 여러분 성격상 그거 갖다가 막막 막 같이 입에다 막 거품 물고 그럴 사람은 아니다 라고 봐요 그냥 조용히 뭐 알았어 그랬던 것 같아 이걸 이걸 그렇게 하고 살아요? 뭐 하기사 요 뭐. <웃음> 라고 하면 서 <웃음> 네. 저기 막어제 거에 댓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분에다 댓글, 장문에 댓글을 단게 있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은 밤마다 내게 눈에 아른거려서 벽에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잡는 사람이 이 사람이요라는 그 동영상에 내가 댓글을 갖다 장문에 댓글을 단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연녀가 본처를 내쫓았나 봐요. 근데 오히려 내연녀가 어, 고소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장문에 댓글 달았는데, 아 여자들이 이래. 아, 응, 응. 저기, 막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남의 거를 뺏었으면, 응, 남의 거를 뺏었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엔 남의 거 뺏어놓고도 양심 없는 년들 너무 많아. 응, 양심 없는 년들 너무 많아 그렇게 살면 안돼 남의 거를 빠졌으면 최, 최소한 미안함은 가져야지 응. 응. 그래서 저기 막 리딩 중에 보일러 소리가 나길래 살짝 정지화면 눌러놓고 댓글을 달았어요 응. 저기 막 내께 귀하면 남의 것도 귀한 거고 응.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어 응, 저기 막 남의 걸 뺏었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미안해는 해야지. 여기서는요, 내가 왜이 말을 하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요, 남의 거를 뺏겨도, 어, 아프다고 말할 사람도 아니야. 그냥 속으로 낑낑 매지. 왜 낑낑 매고 앉아있냐, 응. 응? 전혀는 또 뭐고, 남의 걸 뺏어놓고서 왜 이렇게 둘다 이렇게 당당해. 뭐, 홍씨, 홍씨, 홍씨하고 김씨야? 응? 저기만 당당하게 대놓고 물론 사랑은 죄가 아니지. 어,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이건 죄지. 피해자가 남은 죄 아닙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최소한 미안해는 해야지. 음, 그런 거이 사람 미안해하지도 않아. 근데 여러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면 여러분이요 이 사람을 갖다가 아직도 생각한다라는 거야. 이렇게 상처를 이렇게 받으면서. 에이, 못마땅해. <웃음>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고 하면은, 글쎄, 음, 여러분들도 지금 갈팡질팡하지 않고 앉아있나? 그러니까 이거 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재미로 보라 그랬지. 이렇게 심각하게 보라 그랬나? 재미로만 봐요. 재미로. 음, 그냥 내가 여러분 대신 분기 땡천 해주고 분하게 생각해 주잖아. 그러니까 재미 있게 재미로만 보고서 기분 풀어. 응. 왜요?라고 하면 저, 저, 저 사람 저런 성격이면 어디가 그 제대로 저게 하겠어요? 하늘이 저기마 인강보란 게권성진가인방보방한게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있어요. 응. 저기막 이렇게 저기막 여러분들은 이 카드상에서 보면 이렇게 가족 사랑이 넘치고 가족 가족 먼저 내내 내 울타리 먼저인 사람이야 내내내내 내, 내, 내 울타리에 대한 마음이 사랑 사랑에 많은 사람이란 말이지. 응. 그러기 때문에 이걸 참아준 거란 말이에요. 음 응. 근데 이렇게 참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딨어결 결점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지만 공이 크다면 그 결점은 다 상세하고 남는 거 아닐까요? 이이 이 4번 카드는 저기만 과보 그 저기 과실보다는 공이 더 크다라고 봐요. 인간적으로 이 정도 결점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지나는 음. 그래서 저기만 여러분 너무 맘 아파할 필요 없어요. 음, 맘 아파를 하들. 반드시 죄는 지은대로 가고 덕은 쌓은대로 간다 그랬어 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놓을까 말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굉장히 힘든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렇지만, 결국에 위너는 여러분들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이냐. 참고, 참고, 또 참고, 어, 이 일을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해, 이 일은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되겠다. 해결이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응, 음, 여러분들이 원한 곳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나 시간은 걸려요 어, 여러분들이 목표한 데까지 가기까지는 여러분의 몸에 상처도 많이 날 거야 그러나 그러나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고 어, 이 사람은 그이 사람이 그때쯤 가가지고서는 어, 연락이 한 번은 올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뭐 다시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건 아니고 음, 다시 어떻게 해보자 라는 건 아니고 그, 과거에, 만약에 지금 이 사람의 어떤 뻔뻔함이 하늘을 찔렀다면, 그때는, 그때는 이 사람이 그정도가 반이, 성격이 반으로 죽은, 죽는다 그래야 되나?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실패를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실패로 인해서 이 사람의 기가 반으로 똥강 잘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그 저기 막. Mà... 대기발령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떠한 뭐 다시 다가오려는재수초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때 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권한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위너가 됐을 적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야 그렇겠습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바로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리면서 어, 대기발령이지 대답 기다리는 거. 어, 여러분의 결정을 갖다 기다리는 상태가 온다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되는 시기가 오겠다 라는 거죠. 음, 그런 시기가 온다. 카드에서는 그게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그렇게 하고서 이 관계가 엔딩이 난다라고 봐요. 어. 그때 가서 완전하게 이 인연이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음 아직은 인연이 남아있다 그것이 꼭 만나지 않는데요 만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이 인연은 꼭 같이 살아야 인연이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인연줄은요 헤어져 있어도 남아는 있어요 완전하게 끝나는 날이 여러분들이 여러 이, 이 힘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여러분의 목표한목 목표 그, 목표치에 이르렀을 적에, 이 관계가 종료가, 이런, 종료가 된다라는 거지. 응. 여러분들은 복수를 하겠다. 무엇으로 복수를 하겠냐?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음. 응. 그, 공자님의 제자가 공자님한테 와가지고서 이런 말을 해요. 어, 저기, 막, 스승님, 선생님, 선생님, 제가 오늘, 어, 저기, 막, 굉장히,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자님, 무슨 일을 하였느냐? 라고 했더니, 제가 원수를 진 사람한테 은혜로 갚았습니다.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원수 진사람을 은혜로 갚았다고 하니까. 근데 공자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면 은혜를 진 사람한테 무엇으로 갚으려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공자님이 덧붙이시기를. 은혜는 은혜로 갚고, 고, 은혜는 은혜로 원수는 반듯함으로 갚으라 어, 반듯함으로 갚는 것만한 그만한 어, 원수가 없 어, 복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금 이런 힘든 상황을 갖다 딛고서 일어서가지고 반듯함으로 이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기운내요 어, 여러분 되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 그냥 개난말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아니에요. 개난말 아니거든요. 어, 개난말 아니고, 그때 가면은 이 인간이 더 힘들어 하겠다. 지금은 여러분이 힘들지만, 음, 그때 가면은 이 인간이 힘들겠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은 곧 지나가겠다. 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 좀 힘내시고 어, 힘내시고 반드시 이 사람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 그거는 내가 다야 그렇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럼 러왜 뭐 어, 그게 끝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다 딛고 일어섰을 때는 이 인연이 자동적으로 끝나버려요. 음, 그때가 끝이라는 라 거예요. 어,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 꼭 참고 견뎌라. 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에, 저 지금 닥친 지금 일들은 끝나게 돼 있다라고 봐요. 음, 끝나게 돼 있다. 힘들겠지만 음, 힘들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봐라. 어,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거지요. 네 4번 카드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